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한다는 흔한 말 김현우 노래죠. 이 노래를 한번 레슨 해볼게요. 이 노래는 g 장조이 g 요 a 장조의 주요 3화음은 1도 화음인 D, 4도 화음인 g 5도 화음인 a 가있고요부 3화음은 2도 화음인 Em, 3도 화음인 Fm, 6도 화음인 Bm s n g s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노래에서는 세븐이 많이 나와요. 1도의 세븐인 d 메이저 세븐과 4도 G 코드의 메이저 세븐 코드인 G 메이저 세븐 코드가 많이 나오고요. 네, 그 밖에 다른 세븐들도 많이 나와요. 어, 먼저 전주가 이렇습니다. G 마이너 코드가 G 메이저 세븐 코드가 8번이 나오고요. Dmaj7 코드가 8번 나와요 네 여기서 코드를 7같은 경우에는 다 눌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음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 왼손 베이스에서 쳐주니깐요 여기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Gmaj7에서 근음 G는 생략을 해요 그러면 이 코드는 마치 Bm처럼 생겼어요 네 맞아요 Bm의 베이스 G인게 Gmaj7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칠 거고요. 그다음에 D 메이저 7은 근음 역시 생략하고요. 그러면 F# 마이너와 똑같이 생겼죠. 이 C#은 아래로 오고요. 이 A도 아래로 옵니다. 그럼 이렇게 쳐줄 거예요. 베이스는 D. 그러면 손가락의 이동이 굉장히 적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F# 키가 계속 눌려지게 되죠. 위에서네 이런 잔잔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이두 개의 반복이 전주의 전부입니다. 뭐 이걸 나중에 왼손만으로 처리할 때 오른손으로는 이제 선율을 연주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자 어쨌든 우리는 노래를 위한 반주를 하는 거니까요. 이렇습니다. 어 여덟 마디만 먼저 보면 이래요 끝이라 헤어짐이 내게 낯설어 아직까지 여긴 아직 쉬워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은 2마이너입니다 난 믿을 수 없는데 마치 거짓말인 것. 저롬 네 마지막 여덟 마디째는 한번딱치고 그냥 멈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뭐 g m 세븐과 d m 세븐 왔다갔다 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은 E마이너가 나와요 E마이너는 이도화음이죠 이도화음에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요 요 근음이 반음씩 내려가는 겁니다 E마이너를 보면 Em의 메이저 세븐은 요음이 되니깐요 그 다음에 그냥 세븐을 넣으면 D가 돼요 그래서 E, D샵, D, D. 이런식으로 되죠 그래서 요거를 낮은 음에 서치면 그걸 안에다 넣어주면 예뻐요 이게 이렇게 겉에 드러나면 너무 정나라 어, 하죠 이거보다는 안에 숨겨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그래서 난 믿을 수 없는데 그 다음에 G4A, 커진 A가 나오고 다시 D major 7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더 반복이 돼요. 힘들다, 내 색조차 너는 없어서 아무것도 나 몰랐어 한동안 그저 좋은 줄만 알았어 그 다음은 D7으로 와요. Dmaj7에서 D7으로 오는 이유는 어, 그 다음에 G가 확실하게 나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네. 하루만 나 지우면 g 메 a 저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돼니 A로 올라갔는데 베이스는 G에 머물러 있어요 A7을 전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4도와음에서 5도로 갔을 때 베이스는 4도로 머물러 있는 거 그 다음은 반드시 3도로 가는 게 듣기가 가장 좋아요. 네. 하루 만날 지우면 되니 잠시만 나니 눈앞에서 멀어지면 여기서 3도 화음인 F샵 마이너 다음에 C샵 퍼 F가 나온 이유가 보통 이제 F샵이 이제 빌려온 화음이라서 F샵 마이너로 갈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냥 F샵 마이너에서 E마이너로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F라는 이 음에 해당하는 코드로 이렇게 넣은 반음진행적인 코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멀어지면 아까 나왔던 반음씩 내려가는 거돌아진만 풀릴 수 있니? G의 베이스 A 요거는 A A 뭐 11솔트 마당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 나는 D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D 메이저 세븐 한번 나오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 6도음이거든요 그냥 1도에서 6도음으로내려간거예요 근데 요거를 코드 자체를 A로 써주면서 뭔가 해결이 안된 느낌 그러다가 다시 해결해주고 혼자서 <놀람> 2도함 또 나왔죠 2도함 내려갑니다 <놀람> 지쳐서 숨어버렸 좀 서스포를 썼다가 해준 게좀더 세련될 것 같아요. 심장이 또낮죠 G의 베이스 A 마진 뜰도 아파 D 메이저 7 나오고요. 난 삼수 삼도 나왔다가 채용 나고 좋네요. F# 7에, 어, 에서 F# 7 베이스는 A# 샵이 끝내는 부분이 좀 특이하죠. 정말 미안해 네. 그 다음에 음 D마이너 D마이너의 4도 화에있 G마이너를 갖고 왔어요 그럼 이런 느낌이 되죠. 그럼 4도였다가 이러면 그냥 일도로 가면 될것 같은데 이 노래는 처음부터 좀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을 좀잘 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 네. 내가 다음에 다시 이 코드를 써버립니다 G의 A. 그 다음에 1도로 가지 않고 다시 처음 같은 느낌. 네, 일단 1절만 봤는데요. 네, 좀 특이한 코드들이 좀 나와요. 이두 개만 반복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신비롭네요. 네 오늘 레슨은요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함께 보셨고요 다음 레슨 때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